일단 확 느낀 거는 타감 이거 쳐보면 안다 거기서 지금 약간 한단계좀 올라온 느낌? 일단 똑바로 나가 그게 진짜 신기해 저희 이걸 저희가 좀 돌아가면서 쳐보고 어시타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확 느낀 거는 타감 이거 쳐보면 안다 조금 더 비거리 확보에는 에픽 스피드. 그 다음에 조금 더 관용성 확보에는 에픽 맥스. 저 너무 뜬다. 그럼 맥스 LS. 나는 창타시합은 스피드로 나가고, 나갈 거고. 근데 플레이 사람은 나는 맥스 두개 중에 LS로 할거 하나 할 거. 거리가 왜 저만큼 맞지 사실 저는 뭐 거리에 대해서 크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, 방향에 대한 그게 있는 거지 오른쪽으로 빠지는 공은 전혀 없는 거 같고요 네. 커브가 좀덜한거 같은데? 어우, 굿샷 아우, 이거 골이 났네 아이고, 들어갔네, 저기 다 많이 나가네, 지금 그러니까 신용이 감별해보자고확실하게한번 어, 어, 내가 체에 굉장히 예민하거든 거리 많이 나가는 해도 감별이야 어 진짜 똑바로 간다 묵직하게 바로 튕기는 음. 느낌이야 그냥 당 이걸로 갖고 나가도 되겠는데? 포프량이... 어, 진짜 저거거든요, 되게... 일단 똑바로 나가, 그게 진짜 신기해 <웃음> 진짜, 그게 진짜, 진짜... 신기해. 어. 똑바로 멀리가 심지 사기체지 그런 전에 그런 묵직하감하고 좀 다른 거 같아 잘 튕기는데 묵직하니까 그냥 페이스와 페이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가는 부분을 바꿔서 속을 바꾼 거지, 음. 내면만 헤드에 신경을 엄청 많이 썼다는 게 보여요, 그냥 가장 충격인 지금 프레임을 뼈대를 바꿔가지고 이번에 새로 나 프레임이랑 되게 잘 맞는 사실 에픽은 누구나 사실 믿고, 맞아 믿고, 수 수, 믿고 썼어요 보시면 한 단계 좀 올라온 느낌.